그때는 75A 였고 지금은 C++나 D컵? 말을 안하면 수술한 가슴이라고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남자친구도 몰라요 살이야 내, 내 거야 내꺼 응. 진짜 말랑말랑한다데 응. 진짜 만족도는 100%? 평생 안했으면 나 후회했을 거야 죽을 때까지 언제 뭐 입고 싶어요? 나는 솔직히 아. 좀 야한 야, 거 한번 야한 먹어봐. 거. 왜냐하면 언니 가슴 음. 크니까. 이젠 크니까. <웃음> 이젠 크니까. 음.